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던 영화 명량을 보셨나요? 임진왜란 중 수군을 없애려는 선조에게 던진 명장 이순신의 용기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다가올 4월 28일은 구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전군의 제477년 탄신일입니다. 이번 DBR 데인 라이사에서는 경영자 이순신의 면모를 분석하고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순신은 회계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가 회계를 얼마만큼 철저히 관리했는지는 선조의 견제로 파직돼 압송될 때 단적으로 증명됩니다. 당시 조선시대 관료들은 이 취임 시에는 폐기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철저히 인수인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를 해유 문서라고 합니다. 이순신은 갑작스러운 파직에도 신속하게 본진으로 돌아와 진중의 비품을 계산해 군량미 9,914석, 화약 4천근, 총통 300자로 보유라고 기록한 해유 문서를 원균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는 평시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매일 파악하고 확인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상시 철저한 회계관리, 인력관리 등이 단기적인 조치는 물론 중장기적인 각종 대책 수립을 할수 있는 기초가 됐습니다. 또 이순신은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은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연이은 승리를 거둔 이순신의 브랜드는 조선은 물론 일본 명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집니다. 이순신 브랜드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이순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마케팅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입소문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확대시키는 전략적인 모습입니다. 임진왜란 후 일본인이 쓴정한 위락에는 이순신으로 상징되는 거북선에 대해 적선은 전부 쇠로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총으로는 손상시킬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철갑선 이미지가 형성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중기의 무신 제만춘이 일본에서 들은 내용을 봐도 이순신의 수군은 일본인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충무공전서 권14지에는 임진년 천 무렵에 고성사람 제만춘이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는데 일본 수군 장수인 와키자카의 집에서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한 글을 보았다. 거기에는 조선사람이 해전은 육전과 크게 다르고 누각과 배전까지 든든하고 두꺼워 총탄이 들어가지 못하며 우리 배가 부딪히면 모두 부서진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당포 당항포해전의 승첩 후 이순신은 의도적으로 조선 수군의 위세를 알리는 허위정보 유포 전술도 활용했습니다. 승첩 장계에는 패배한 왜군을 의도적으로 추격하지 않고 도망가게 했다는데요. 이순신은 우리 수군의 위세를 자세하게 말하게 했을 것이므로 이후부터는 뒷일을 염려하고 꺼리는 생각이 있을 것 이라고 짐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 수군의 위세를 소문내도록 한 입소문 마케팅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난중일기와 장계에 따르면 경영자 이순신은 자신이 추구하는 분명한 경영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목표와 계획에 따라 조직을 경영했습니다. 경영자 이순신의 모습을 통해 독자분들도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